안녕하세요 닥터캣입니다 뉴월드에 대한 한국 유저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깔긴 깔았는데 이거 서버가 왜 이리 많아? 라고 생각하신 유저들을 위해 서버 선택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죠 한국 유저들을 기준으로 뉴월드 서버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미 서부와 호주 AP 서버입니다 북미 서버의 장점은 호주 AP 서버보다 핑이 15에서 20가량 낮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측정되는 핑 차이가 20만큼 존재해도 실제 플레이에선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VPN을 썼다는 유저도 있지만 VPN으로 인한 효과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북미 서버의 유저들은 당연히 북미 사람들이겠죠? 북미는 한국과 플레이 타임이 다릅니다. 한국인들이 게임할 땐 북미 사람들이 자거나 접속을 하지 않은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마주칠 확률이 줄어들죠. 이 점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나 경쟁자가 없으니까 좋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월드 서버는 현재 수용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북미 서버에서 북미 사람들이 접속하지 않는다면 컨텐츠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 유저들이 수백 명씩 있고 다들 잘 접속해 주신다면 문제가 없겠죠. 영토를 지킬 때 전쟁이 수월하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쟁 선포 시간은 24시간이 아니라 특정 시간으로 제한됩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오전에서 오후입니다. 제가 플레이하는 서버의 호주인들을 기준으로 호주는 2시간 정도 한국보다 느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속하는 저녁 시간대에 호주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더라고요. 대부분의 파티플레이를 외국인들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곧 서버 이전이 있다 하니 그때는 한국인들이 많은 서버로 갈 테지만 외국인들과 게임하든 한국인들과 게임하든 중요한 건서버의 플레이 유저가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RPG 게임이고 다른 유저들과 함께하는 컨텐츠가 중심이니까요. 자 그럼 호주 서버 예시로 특정 서버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추천드리는 건 한국인들이 많은 서버입니다. 마음이 맞는 지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외국인만 있으면 또 외롭습니다. 이렇게 많은 서버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현재 한국에서 뉴월드와 관련해서 동양 파악이 가능한 커뮤니티는 DC인사이드와 네이버 뉴월드 대표 카페입니다. 이두 곳이 그나마 인원수가 많은 곳이고요. 커뮤니티를 방문해서 어떤 서버에서 사람들이 활동하는지 확인 후에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데나 갔다가는 정말 한국인을 한 명도 못볼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그 어떤 커뮤니티도 정보 공유의 중심점 역할을 해주는 곳이 없고 서버 내 인원들끼리 디스코드에서 내부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만 정보는 어디서 안정적으로 검색할 수 있죠? 제가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서버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월드셋 이건 뭘까요? 플레이어에게 더 좋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 동일 월드셋의 서버들이 통합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고려한다면 좋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한국인들이 많은 서버는 하와이키, 야마, 라가도, 레나, 델로스, 요미입니다. 이외에도 많이들 있으시겠지만 제가 방송이나 커뮤니티에서 본 것은 주로 이곳이더라고요 어쨌든 이 서버들을 중심으로 월드셋을 살펴보면 요미, 야마, 라가도가 월드셋 에타에 있고, 뮤에는 레나가, 뉴에는 델로스가, 제타에는 하와이키가 있습니다. 현재 하와이키 인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합이 된다면 요미, 야마, 라가도가 있는 월드셋인 에타도 제일 큰 서버가 될수 있겠네요. 서버 선택을 할때 참고가 가능한 커뮤니티와 북미와 호주 중에서 서버를 선택하는 방법 월드셋을 고려한 한국인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을 살펴보기까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서버가 망하면 어떡하냐고요? 곧 서버 이전권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미는 북미 안에서, 호주는 호주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플레이하고 서버를 이전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서버 선택에 대한 가이드 영상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